자막이 없는 영상보다 자막이 있는 영상이 영상을 보는데 이해도가 높고 바쁜 현대인들은 출근길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 자막이 있는 영상만 찾아보게 됩니다. 이번에 좋은 캠페인이 있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개최하고 있는 공식 주간인데요. 영상 컨텐츠 내에 1cm 정도의 높이의 베리어 프리 자막을 삽입하는 너와 나를 위한 1cm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에 자막을 넣고 영상 제목이나 내용에 샵 너와 나를 위한 1cm 혹은 샵2022 장애공감 주간 해시태그를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상을 만들 때 정말 귀찮고 힘든 부분이 바로 자막을 넣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자막을 쉽고 편하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브루를 검색합니다 브루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다운이 완료가 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무료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로그인을 하면 무료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자막 넣을 영상을 선택한 후에 열기를 누릅니다 다음과 같이 영상 불러오기 화면이 나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잠시 후에 영상이 불러오기가 됩니다. 맨 상단에 메뉴바가 있습니다. 파일, 홈, 편집, 자막, 서식, 삽입, 효과 이런 메뉴바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미리보기 화면, 오른쪽은 편집 화면입니다. 왼쪽 미리보기 화면을 크게 하려면 가운데 기준선을 마우스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미리보기 화면이 커집니다. 우선 브루 워터마크부터 없애 보겠습니다 왼쪽 미리보기 화면에서 브루 워터마크를 클릭한 후에 오른쪽 X표를 클릭해서 워터마크 삭제를 누르면 워터마크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준선을 왼쪽으로 이동하면 미리보기 화면이 작아지고요 다음은 오른쪽에 편집 화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집 화면에서 영상 편집이 있고 자막 수정이 있습니다 영상 편집의 경우 영상에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할 수도 있고 자막의 줄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삭제하고 싶은 부분에 마우스를 움직여 클릭하고 키보드 백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커서 앞부분이 삭제가 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커서 뒷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만약 삭제한 부분을 되돌리고 싶다면 키보드 컨트롤과 제트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막에 들어간 글이 많아서 자막 줄 바꾸기로 하고 싶다면 줄 바꾸고 싶은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줄이 바뀌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영상을 플레이하거나 정지를 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한번더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영상을 플레이하다가 잘못된 자막이 있을 경우에는 자막 수정 부분을 눌러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글씨체를 그 변경하고 싶을 때는 상단 메뉴바에 서식을 클릭하세요 첫 번째 화살표를 누르고 원하는 글씨체가 그 있을 때 클릭하면 바뀝니다 글씨 크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원하는 크기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씨 색상입니다. 자막에 배경을 넣거나 테두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배경색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글자 정렬, 글자의 상하 위치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내보낼 때는 상단의 메뉴바 파일을 클릭하고 영상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내보내기를 클릭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자막이 넣어진 영상이 만들어집니다.